안녕하세요 배우겸 사육선수 박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건빵튜브 채널 주인장 건빵입니다. 네. 네 오늘은 제가 건빵튜브님과 베레타라는 총을 언박싱을 해볼 건데요. 이게 어떤 총이죠? 어, 공조에서 많이 보셨죠? 네 총은 굉장히 유명한 총 중에 하나인데 미국 군용 제식 총으로 1985년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군용 제식 전 총이고요 현재는 아마 이제 좀 이제 대부분 다 대체가 많이 돼서 블록도 대체됐고 힙으로도 다 대체가 됐고 해서 지금은 많이는 왔고요 대신에 옛날에 유바발 씨가 네, 영화에서 썼던 총이기도 해요 아, 이게 공조2에서 현빈 삼촌이 총 연습 사격을 할때 보았던 총이라고 하는데 그럼 한번 열어볼까 어 근데 삼촌이라고 해서 되게 <웃음> 저는 사격장에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게 진짜 총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예 가짜로 모형으로 된총요네 그렇죠. 있나요? 그거는 어... 해놨습니다. 어 얘는 회색이네요. 이건 은장이라고 부르는데 어, 얘는 사실 에어소프트예요 그래서 가스건이라고 많이 부르는 건데 이 총은 일부러 지금 준비를 한게 얘는 분해를 지금 영상을못 네. 보여드리기 때문에 영화에서 보면 은 공조에서 한성분해를 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하죠 검열원의 협조에 불응하는 경우 당적 권력을 사용할 수있다 한번 잡아보실래요? 비슷한 느낌으로 네. 똑같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옆에 버튼이 있어서 이렇게 분해를 한 이후에는 어차피 사격을 해도 안 한발도 내안 네, 나가는 아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직접, 직접 한번 해보실게요. 그래서 여기 버튼을 누르고 누른 상태에서 이 스위치 레버를 돌리면 바로 풀릴 수 있게 되어있어요. 누르고 내려야 네, 되는 네, 그렇죠. 근데 공조에서는 조금 더한 단계 높게 가요. 왜냐하면 한 손으로 이렇게 겨누고 있거든요. 네. 그때는 탄창도 껴져 있어요. 근데 탄창이 껴져 있을 때는 레버를 돌려도 안 빠집니다. 그래서 이쪽 손이 엄지를 먼저 탄창을 빼고 동시에 레버를 내리면서 뽑으셔야 돼요. 엄청 굉장히 조잡하죠. 빠른 속도로 이거 네. 해야겠네요. 그렇죠. 이거 버튼 누르고 얘만 돌리시는 걸로. 네. 그리고 네. 어, 네. 세게 위에 것만. 그렇죠. 아, 네. 이렇게 네. 이해되셨죠 네. 이따가 이 총을 사격을 할 건데 사격이 이제 국내 법규에 맞게 고리를 걸고 사격을 음. 할 거예요. 아마 쏘시면은 영화에 있는. 배우님보다 훨씬 사격을 잘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소총 선수라서 네. 권총도 잘할수 있을까요 그게 조금 다르긴 한데 네. 아마 그래도 기본기는있으니까 음... 네. 사실 이게 영화에서는 아무래도 진짜 총을 쏠 수가 없다 보니까 쏠때 반동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 실제 베레타 총을 쐈을 때는 얼마나 큰 반동이 있지 약간 긴장도 되고 너무 기대도 되는데 그럼 제가 혼자 쓰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아빠를 불러서 아빠랑 한번 대결을 해보겠습니다 귀마귀를 써야 되는데 여기 적혀있는 숫자가 클수록이 소리를 막아주는 게 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재미를 위해서 제일 약한 하얀색 귀마귀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고글도 써주고 사격하실 겁니다. 열발 사격 넣어드렸고요. 준비 되셨으면 사격해주세요. 어, 어, 어 이긴 거 같은데요? 어, 진짜요? 어 제가 어... 십점이두개가 네? 있는 거네 이게 선에 걸치면 십점인가요네 음. 들어가시면 기계만 하면 앞선이 아. 아, 먼저... 근데 저 나간 게, 게 많아요 나간 바꾸러워. 게 자, 10m 데레타 사이에 고요1 0점 만점을 지금 73점 사이에 탔습니다나 <웃음> 괜찮은데. 73점? 두번 네, 몸이다 10점 두번 있으시고요. 여기 왼쪽에도 선에 닿아졌어요. 찢어졌죠? 에이, 찢어진 거안 되지. 인정이세요 가운데를 쳐야 네, 7점, 7점, 7점. 2점 4번. 3, 4개에서 74점이세요. 어? 아빠가 네가 사격선수에서 네. 젖었어 솔직히 어, 어. 어. 아이, 아까 전에 이거 지금 가운데를 찢어진 대로 하면 안 되지 아니. 네 오늘 제가 베레타라는 총을 가지고 제가 실제 훈련하는 저희 사격장에서 아빠와 함께 대결을 해봤는데요 아, 정말 실탄 사격은 처음 해봐가지고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앞으로 또 2024년 파리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항상 열심히 사격 훈련하고 또 중간중간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많이 들려드릴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많이 응원해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